가보금하고 잠언의 내용인데요. 이것은 아, 여덟 번째 그 팔계미 그만은 여덟 번째 내용인 탐심에 대한 것과 또그열 이게 열열두 번째 열두 번째 내용인 그 게으름에 대한 내용. 그것에 대한 본문 구절입니다. 사실, 어, 여기, 8개명의그 많은 내용들의 그, 죄목들을 보면, 이게 뭐 도둑질, 속이, 저기, 이게 강도, 사기, 또뭐 경제적인 그, 경제 사범이죠. 그리고 이제 아주 윤리적으로도 불법하게, 그, <웃음> 그 직업들을 취하면 안 된다 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고 어 이제 그런 것들을 모아서 이제 아이 탐심과 게으름으로 이렇게 모아서 말을 합니다. <웃음> 근본적으로 이제 자신의 속에 이런 것들이 안 없어지니까, 외부적으로, 이런, 강도질, 속, 사기, 사기, 경제적인 사범, <웃음> 또, 뭐, 학대, 뭐, 이런, 뭐, 이게 폭력을 행사하는 것도 나오고요. 자, 자기 위익과 관련해가지고, 어 행,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자기 탐욕을 채우기 위하고. 이것도 전부, 사실은, 자기 미래적인 안정 보장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아까 오전 강설에도 얘기했지만, 항상 오늘, 오늘 그 마땅히 할 일을 하지 않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한테는 내일이 없습니다. 내일만 기대하고 오늘을 그 소홀히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내일이 없습니다. <웃음> <웃음> 아주 역설적인 내용이 되죠. 지난 시간에는 그첫 번째, 13가지 중에서 첫 번째에서 여섯 가지, 그, 그, 8개명이 금하는 것, 8개명이 명하는 것을 소홀히 하는 것에서부터, 이제, 불법적인 직업들까지 이렇게 봤는데, 이제, 근본적인, 아, 이웃 사랑의 모습, 아, 이웃의 물건을 존중하고, 자기의 물건을 지혜롭게 쓰는 그런 모습을 마게도냐 교회하고 예루살렘 교회 관계를 통해서 생각을 했습니다. 마게도냐 교회도 극한 가난 중에 거액의 연보를 했다. 그러니까 그 그리스도인으로 초대교회에 산다는 것은 굉장히 힘든 일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보장해 줄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물질에 마음을 쓰지 않고 오히려 그그 그 현재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생각하면서 그런 일을 했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은 사실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아는 사람만이 참여할 수 있는 권세예요. 그 불신자들은 절대 그거 포기하지 못하죠. 미래를 포기하지 못하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사회 그것이 하나님 나라 사회인데 그 물질에 매이면 악인의 권세 아래 살아가는 거니까 이런 사람들은 아, 음 의인의 권세에 참여하지 못해요. 의인의 의인의 업에 참여하지 못해요. 이게 소유를 수단으로 주신 것인데 소유를 자, 음, 가지고 자랑하는 것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오늘이라고 하는 날 동안에 구제하고 선교를 하는 것은 신자의 필수과목이에요. 신자의 이거는 전공과목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도, 세상에서는 돈이 그, 자기, 자기의 생존을 보장해 주고 미래의 꿈을 실현해 준다고 생각하는데 그리고 돈이 자신의 정체성 자기 품위를 유지한다고 생각하는데 하나의 나라 백성은 그렇지 않다 그, 그, 그, 그리스도인의 품위 유지는 철저히 그 율법에 순종하는 삶으로 나타난다 그것은 이웃의 유익을 구하는 것으로 쓰는 것입니다. 항상 청지기로서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지면 이웃의 것을 빼앗거나 그 이웃의 것을 가지고 부자 되려고 하는 그런 악행은 어 하지 않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어,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서 부욕케도 하시고, 나, 낮추시, 가난하게도 하시고 하시는데, 아무튼 신자는 어느 처지에 있든지 간에, 어, <웃음> 신자로서의 그, 그 정체성과 사역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험악한 환경 속에서 사도의 사도들의 후예로서 또 이런 초대교회원들의 후예로서 허, 허, 허, 허, 헛된 것에이세상에 부한 것에 해서 이제 벗어나서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고 동정하는 자가 되, 되는. 그런, 그런 것이 굉장히, 이제, 현재적으로 중요한 것이 됩니다. 진짜로 이제 부한 것이 뭔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웃음> 그리토인들은 뭘더 받아야 넉넉하게 사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리토인들은 너무, 그러니까 주님을 받으면 다 받은 거잖아요. 주님은 만유의 주제이시니까, 지난번에도 설명해 드렸지만, 이 태양계가 속한 은하계가 은 우주에는 수천억 개 있고, 그, 그, 그런, 어, 그런 우주가 또 무한대로 있는 거예요. 수천억 개. 뭐, 자들 말로는 끝에서 끝이 우주의 이미 밝혀진 그런 거리로만 측정을 해 보면 930억 광년 그렇게 끝에서 끝이 그렇답니다. 빛이 눈 깜짝할 새 지구 일곱 바퀴 반을 돈다고 하는데 이건 그러니까 그 그것이 이제 930억 광년을 가야 우주에서 끝에서 우주 끝을 간다. 그러면, 이 태양계 안에서도 지구는 정과 같으군요. 그리고 우주 안에서 지구는 티끌, 아주 티끌, 티끌 중에 티끌이죠. 근데 그 지구 속에 인간은 티끌 중에 티끌 아니에요. 그런데 거, 거기서 뭘 도토리 키재기를 합니까? 거기서 마땅한 성향을 발휘하고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솔로몬의 영광이 그 백합화만도 못하다고 하잖아요. 솔로몬이 역대 가장 부요한 왕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제자리에서 그 하나님이 지으신 본의와 목적대로 그 모습을 나타내고 사람들한테 즐거움을 주고 하나님께 기쁨을 주는 꽃보다도 못한 거예요. <웃음> 이, 그, 그, 그렇기 때문에 이미 그 하나님을 소유했으면 그, 그 천하의 뭐 세상에 제일 가는 부자라 할지라도 거기에 뭐 꿀리거나 눌릴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마땅히 우리는 죄 백성으로서의 그 모습을 잘 나타내고 살아가는 거죠. 그게 진짜 부요한 사람 아니 가난한 자로서 부요한 자로서 가난하게 되신 그리스도께서 가난한 자를 부요케 하신그 그러니까 우리를 주님이 부요케 하신 거는요, 아, 티끌 같은 존재를 온 우주에 가득 차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일을 통해서 우주를 통일하는 일을 하시니까 그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여기서 그 무엇을 탐내고 그렇게 할 것이 없죠. 우리는. 빈손으로 와서 주님이 채워 주신 걸 가지고 주님의 나라를 잘 나타내고 가는 것입니다 그래야 합당한 거예요 그래서 늘 먹을 것과 입, 입을 것이 있으면 좋고 한 줄로 알고 살아가는 것이고요 그래야 이제 모든 탐욕도 탐심도 벗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불의한 청지기에 대한 비유를 배웠죠. 불의한 청지기. 불의한 청지기가 얼마나 그 지혜롭게 살았습니까? 미래를 도모하기 위해서. 자기의 불의가 드러나니까 이제 주인에게 비친 자들의 빚을 탄감해 줘가지고 그그 그, 그거 그렇게 감해준 이유가 자기가 나가서 미래를 보장받으려고 한 거죠. 자기가 나가서. 그러니까 주님은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이 세대 아들들이 하나님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롭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미래를 그 예비하는 그런 꾀가. 굉장히 지혜롭다고 했어요, 일반적으로. 근데, 근데 그 사람의 하는 행, 행사, 행, 지는 불의하죠 그래서, 그리고 그 끝에 말씀한 내용이 뭡니까?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고. 이게 모든 지구상의 그 재물, 이라는건다불의한 성격이 있는데, 아담의 타락 이후에. 그걸 가지고, 어, 진짜 오늘 그렇게, 저기, 친구를 사귐으로서, 그 궁극적으로는 미래를 보장받는 일을 하는 거죠. 근데, 부자와 나사로 비유, 같은 누가 보면 16, 16장에 있지만, 부자와 나사로 비유에서 보면, 그, 완전히 역전되잖아요. 미, 불안한 미래를 보장받, 그 적당히 종교 생활하는 사람의 결말 그러나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의 결말의 그 결과가 얼마나 다른가?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탐욕을 탐심을 가지는 것은 주님을 너무 모르는 거고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의 가치와 영광을 너무 모르는 거예요. 그것은 지구, 뭐, 이 지구가 다이아몬드 덩어리라고 해도 그걸로도 상쇄가 안 되고요. 온 우주가 다이아몬드 덩어리라고 해도 상쇄가 안될 거예요, 아마. 그 가치와 영광. 하나님의 백성 때문에 가치. 그러면 사람이 초연해지잖아요. 내가 가진 것이 너무 넉넉한데. 아까도 말, 말씀드렸지만 자기가 가진 게 없고 미래가 불, 불투명하니까 독재적, 독재적인 그런 압제자의 그 모습이 나타난다고 그랬잖아요. 폭력을 행사하고. 그러니까, 자기, 자기가 불안하니까. 근데 진짜 자유하고 평안한 사람은, 그, 뭐, 그 어떤 곳, 내 목숨을 요구해도 요동되지 않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그, 어리석은 자에 대해서도 조금 얘기했었는데요. 어리석은 자. 어리석은 자는 <웃음> 이리로 돌이키라, 해, 도, 기회를 줘도 안 돌이킨다. 자언 9장 4절의 말씀처럼. <웃음> 그러나 슬기로운 사람은 지식으로 면류관을 삼는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짓만 하고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은 짓만 하는 거예요. <웃음> 그, 음.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한 부자가 참 어리석은 거죠. 미래에 대해서 자기가, 어, 보장받을 수 있겠다 하는 그, 걸 가지고, 어, 쌓아놓는 일을 하니까, 오늘 저녁에 내, 그, 영혼을 찾으면 내 예비한 게네 것이 되겠느냐. 주님의 어미로우신, 그 경계를 들었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에 대해서 부여치 않은 자가 바로 그와 같다. 여기서도 보면 하나님을 향해 가는 운송수단으로 주신 소유. 그걸 가지고 목적을 삼으면 안 된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의 참된 수단으로 써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소유를 가지고. 그래야 이제 탐심을 벗어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웃음> 지난 시간에 이 탐심 여덟 번째 그, 그 많은 내용까지 봤습니다. 오늘부터는 이제 9번째부터 12번째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일곱 번째부터 열두 번째라고 그는데 그거는 <웃음> 저희 오늘, <웃음> 저기, 그, 복습한 것까지 포함해서 그렇게 말한 거고요. 이제 오늘 할 거는 아홉 번째부터 열두 번째. <웃음> 우리 고백서는 부하려는 마음, 탐심에 좀더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말합니다. 세상 물건을 과도하게 얻거나 즐거워 하는 것. 여기서 중요한 표현은 과도하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날마다 필요한 것을 주시, 주시지요 고린도전서 4장 7절에 보면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하는 게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지 어찌하여 받지 아니하는 것처럼 자랑하느냐 지적하는 마음이 없으니까 이런 탐욕을 부리고 그 과도하게 더 얻으려고 합니다. 진짜 친구는 김홍준 목사님이 그런 표현을 하셨는데 진짜 친구는 어떤 때 진짜 친구냐? 가진 게 없고 아는 게 없고 명예가 다 떨어졌을 때 진짜 친구를 알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친구 관계라는 게 어떤 어떤 것으로 그렇게 얽혀 있는지 알수 있는 거죠. 세상에 하나님 나라의 그 친구 관계는 이제 다 떨어져 봐야 하는. 근데 다 떨어져서, 이제 요배 세 친구 같은 경우는 다 떨어져서 왔는데, 이제 이 판단자가 된 거죠. 인간응보 사상을 가지고 판단자,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버린 거예요. 근데 진짜 선한 사마리아인 같이 이렇게 도, 돕는 그런 존재가 아니고 강도 만난 그런, 그런 사람이 진짜 친구죠. 내가 나에게 그, 그 나를 통해서 유익을 얻을 게 하나도 없는데 나를 잘해주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친구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친구해 주셨고요. 우리도 그런 사람이 친구가 돼야 돼요. 사람이 딱 보기에 아, 저거 참 한심하다. 본인은 한심하지 않다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사람, 하면. 그 진짜 친구가 안 되죠. 한심한 사람의 친구가 안 돼요. 죄인의 친구라는 건 한심하고 게으른 사람의 친구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 <웃음> 이게 과도한 욕심을 빼야 아, 그런 진짜 친구 역할을 할수 있습니다. <웃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이그 모든 것들을 가지고 기동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곳에 와서 예배를 드리기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선물을 주셨는지 우리가 다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돈으로 이 모든 것을 산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이 모든 것을 얻은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가진 돈도 우리에게 주신 것이고 우리가 가진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자격과 권리도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누리는 이 모든 혜택에서 항상 선하신 하나님을 생각하고 감사해야 됩니다. 물론 뭐 하나님 나라 안에 서로 관계를 맺고 살아가게 된 것은 너무 감사한 일이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날마다 주시는 데는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은 하나님 주신 선물을 통하여 하나님의 선, 선하심을 깨닫고 선하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교부 어거스틴, 아우구스티누스는이 모든 선한 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운송수단이다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타락한 이후에는 우리를 이처럼 이후에도 이렇게 우리를 선대하시는 것은 이렇게 자비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고 하나님을 영원히 찬송하는 그 목표로 나아가라 하심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 태초에 인생을 지으셨을 때 인생은 하나님 안에서 참된 보람과 즐거움을 얻도록 지음받았는데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을 즐거워하여서 인생으로 지음받은 목적을 이루라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날에 얻고 사용하는 모든 세상 물건은 이 목적을 위한 수단입니다. 그러므로 세상 물건을 이 목적을 위해 쓰고 그렇게 쓰는 것을 기뻐하는 쓰는 것을 기뻐하는 것이 정당한 태도인 거죠 신자가 이 목적에 미치지 못하거나 이 목적을 벗어나거나 세상 물건을 쓰고 즐거워하는 것은 과도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세상 물건을 가급적 쓰지 않는 것에 인생의 의미를 부여해요. 금욕주의자인 거죠 그러나 금욕주의 역시도 세상 물건을 대하는 과도한 태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어, 세상 물건을 주셔서 즐거워하게 하신 사실을 무시하기 때문에 과도한 것입니다. 이 도가 지나친 것이다. 과도하다. 그처럼 이 세상 물건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고 세상 물건을 즐거워하는 것은 실로 과도한 것입니다. 참으로 즐거워할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십니다 하나님을 참으로 즐거워하는 사람만이 세상 물건에서 참된 즐거움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것을 통해서 그냥 나가 쾌락을 느끼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좋아하는 것을 통해서 이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에 그 가치를 딱 드러내고 이걸 통해서 이웃에게 기쁨을 주고 즐거움을 주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지식이 됐든지 재물이 됐든지 건강이 됐든지 명예가 됐든지 그 외에 뭐 등등 기타 다양한 뭐 것들이 다 포함될 수 있겠지요. 그러나 세상 물건을 전부로 알고 즐거워하는 사람은 참된 즐거움을 얻지 못하고 왜곡된 쾌락과 향락에 떨어질 것입니다. 이 이걸 못 누리고 가면 억울해서 못 죽잖아요. 눈도 못 감고 죽고. 사랑하는 사람을 놔두고 일반적으로 사랑하는 사람을 놔두고도 눈감못 감고 죽어요. 사랑하는 재물을 놔두고 죽어도 눈을 못 감. 고 억울해 가지고 눈을 못 감고 죽어요. 참 진짜. 아, 참, 어리석은 거죠, 여기. 이 세상 물건을 정당하게 대하려면 항상 그리토의 마음을 가져야 된다. 그시편 62편에 보면 5절로 10절에 그 중에 9절 보면 진실로 천한 자도 헛되고, 어, 높은 자도 거짓되니, 겨울에 달면 들려 있김보다 경아리로다. 포악을 의지하지 말며 탈취한 것으로 허망하여지지 말고며 재물이 늘어도 거기 치심치 말지어다. 치치는 치심이라는 건 마음을 거기다 둔다는 거잖아요. 네? 설치한다 할때 마음을 재물에다 마음을 두지 말라. 그걸 잘쓸 생각을 하면 재물 자체의 마음이 어두워지지 않는 거예요. 시인은 그리토의 심정으로 이 시를 썼습니다. 그리토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사셨고, 하나님만 의지하시고, 하나님과 거룩한 사김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살아가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게 자신의 존재의 목적이었어요. 성신충만의 목적도 그 그것이었어요. 사실 그 그리스도는 완전하신 인성과 완전하신 그 신성을 가지신 분이잖아요. 스스로 얼마든지 무슨 일인지 다 하실 수 있는 분인데 구속사안에서 아버지 뜻에 종속돼가지고 또 성신을 의지해서 그 일을 했다 자신의 사역을. 놀라운 일이죠. 그리도의 심정이 있어야, 이런, 재물, 어, 이런 그리도의 심정이 있어야, 재물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피난처로 삼고, 아무리 형통해도, 재물을 즐거워하지 않고, 재물을 주신 하나님을 즐거워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즐거워해야 되는 게 뭔지 명백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것, 하나님의 뜻을 이행하는 것. 그런 것들이 우리의 즐거움, 행복, 쾌락이 되는 거죠. 진정한 영적 쾌락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열 번째. 세상 물건을 얻고 소유하고 사용하려고 믿음없이 염려하고 애쓰는 나머지 마음을 빼앗김. 이런 것을 그만 다이면 구약 시인과 같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만 의지하지 아니하면 즉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이는 결국 세상 물건을 얻으려고 염려하고 애쓰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은혜가 없으면 반드시 정치하고요. 은혜가 없으면 반드시 세상 것을 의지해요. 세상 것이 자신을 보장해준다고 생각하는 거죠.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고 멀리 계실 뿐이고, 믿음이 없으면 성신의 인도도 모르고, 세상은 화려하게 눈앞에 잡힐 듯 하니까, 손이 세상을 향해서 뻗치지 아니할 수, 뻗치게 되지 아니할 수 없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산상보원에서 믿음 없는 사람의 심정과 태도가 어떤 것인지 생생하게 말씀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공중에 새가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다, 모아드리지도 아니하지만, 하늘의 하나님께서 이 민물보다 다, 민물들도 다 보살펴 주시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천부께서 자기 백성으로 자, 삼으신 자녀를 얼마나 보살펴 주시겠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사람들은 무엇을 먹을까? 염려합니다. 아이들이 그 부모를 의뢰하는 것조차도 의뢰하지 않는 거죠. 신자라고 하는 사람. 못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러니까 의심하고, 자기, 이게 그, 그러니까, 그 이제 소유를 절대 손을 내서 못 놓는 거아니에 세상에, 그 소유되는 것만 취하려고 하는 거.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사람들이 이렇게 염려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하는 아버지를 잊고서 무엇을 먹을까 하고서 얼마나 염려하며 괴로워하는지, 한날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다.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백성에게는 참으로 괴로워야 괴로워해야 할 일이 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아바아버지라 부르는 사람에게는 결코 어, 염려하지 않아야 될 일이 있지 않,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무엇을 먹을까 염려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원하는 대로 얻지 못해서 괴로워한 데서야 말이 되겠는가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 아버지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추구하며 살려고 밥을 먹고 옷을 입고 사는 것인데, 그런데 오히려 먹기 위하여 살고 입기 위하여 산다면, 그래서 먹을 것을 주시는데도 여전히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고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는데 마음을 다 기울인다면 이게 얼마나 허망한 일입니까? 그보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돌보실뿐만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 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도록 하신 하나님을 얼마나 슬프시게 하는 것입니까? 우리 마음, 우리 시간, 우리의 힘, 이 모든 것이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인데,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 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꼭 아간과 같이 행보하는 것이고, 아나니아 사피라처럼 행보하는 거예요. 이런 어처구니 없는 현실에서 어리석고 악한 태도와 심정에서 벗어나려면 그 길은 오직 하나입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신대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리토의 음성을 성신을 의지하여 경청하는 것입니다. 성신을 의지해서 그분의 소리를 들으려고 하지 않으니까 이제 세상을 취하려고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참새를 언급하시면서 우리 인생의 어리석음을 환히 드러내지 않았습니까? 조금만 생각해봐도 충분히 알수 있는 것입니다만 그러나 우리 인생은 스스로 그 어리석음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참으로 구현해 보려고 한 사람이 자신의 죄인됨을 알고 그리스도 의지하는 거죠. 율법을 한 번도 의지해서 자기가 죄인됐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 율법을 자기가 지켜서 마치 의인으로 살아가는 수 있는 것처럼 그 착각 속에 있는 사람들은 그 은혜를 은혜로 여기지 않는 거예요. 은혜를 예? 은혜를 빚으로 여기는 거예요. 오직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리스도와 그분의 말씀만이 우리를 이 미련하고 완고한 죄의 현실에서 벗어나게 하십니다. 성심 성신께서만 우리를 우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줄아시느라 하시는 확신에 이르게 하십니다. 이게 성신께서 이거 다 내려놓고 성신만을 의뢰하는 그런 어 상태가 돼야 우리가 인정받으려고 산다고 해요, 보통은 다. 공부하는 것도 그렇고, 재물을 모으는 것도 그렇고, 명예를 쌓는 것도 그렇고, 인정받으려고. 근데, 우리의 이름이 높아지길 바라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의 이름이 높아지, 지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존재하는게 아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높아져야지 그러니까 인정받으려고 공부하고 인정받으려고 대접받으려고 재물을 모으고 사람들한테 무시 안당하려고 예? 명예를 샀고 이게 불신이라는거예요 세상사람 세상 그러니까 철저하게 그. 사랑이 뭔지 모르는 거예요. 사랑을 알면 인정받으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오직 주님의 이름만 높아지면 좋고, 그리토만, 그리토의 나라만 확장되고, 전진하면 좋은 거예요. 왜 인정받으려고 하면, 거기서? 그러니까, 인정받으려니까 못 놓는 거잖아요. 못 놔요. 친구관계 아까도 얘기했지만 다 없어져 봐야 참된 친구가 누군지 그 다음에 열한 번째 내용입니다. 다른 사람의 재산을 시기하는 것 시편 37편 7절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를 인하여 불평하지 말지어다. 세상은 악인들이 형통하는 것 같고, 의인들은 그냥, 그냥 짜부러들어가지고 죽는 것 같잖아요. 그러면 참 억울하게도 느껴지고, 참 고통스럽게 느껴지는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불평하지 말라는 거죠.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괴를 이루는 자. 어느 때까지는 그렇게 되지만 그 이상은 안 되는 거죠.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자고새. 자고새가 <웃음> 욕심만 많아가지고 그냥 자기가 낳지도 않은 알 갖다가 품어가지고 그럼 부하암은 자기 품에 있어요? 자기 새끼가 아닌데? 다 날라가죠. 73, 73편의 시편 악인이 잘된걸 보고 어, 시기했다고 밝힙니다. 37편 반대, 숫자 바꿔놓으면 73편이잖아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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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인과 같은 고난도 없고 타인과 같은 재앙도 없고 그러므로 교만이 저희 목걸이요. 강포가 저희 입는 옷이살찜으로 저희 눈이 소산하고 저희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진하고 하나님께서 의로우신 분인데 어떻게 이런 불이한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그런데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사실은 내가 질시하였으이로다 하는 표현입니다. 실시하는 시원의 시, 시인의 심정,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12절로 13절.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이라 항상 평안하고 재물을 더하도다. 내가 내 마음을 정의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대도다. 시험 들은 거죠, 이게. 구약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그렇게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이 정도. 분명히 보장해 준 내용이 있으니까. 근데 이제 그 보장의 내용이, 에그 하박국서 우리가 3장 18절 이하에도 봤잖아요. 그, 우리의 그 소나 양이 없어도 하나님 한 분만으로 족하게 여기는 그런 태도. 또 다니, 다니엘, 다니엘 세 친구, 그, 마찬가지잖아요.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예? 네? 그런, 그런 태도들이 참, 구약에도, 어, 주님의, 그, 은혜를 아는 사람들. 욕기, 욕기도 뭐, 1장 19절 이하에, 21절로 보면, 1장 21절에, 주신이도 여호하시오취하실리도여호하시다 그런 고백. 그, 그런, 그런, 어, 태도가 참, 자유를 복음을 아는 자의 태도인데 여기 이제 여기 시인은 한때 이제 시험에 들어가지고 아그참 악인의 형통하는 것에 대해서 참 좋지 않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 깨닫게 되죠 오히려 항상 주님이 함께 하시는 짐승 같은 난데 거기에서 참 자유와 평안을 얻은 거지 주님의 돌보심을 <웃음> 자기가 참 몸에 무죄해갖고 짐승이라고 했습니다. 이게 시, 시, 시인만 이런 고백을 해야 될까요? 우리가 참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나는 짐승과 우리의 고백이 돼야 돼요, 사실. 우리의 무가치함을 알아야 오직 주님만 을 의뢰하고 세상 것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요분 말이죠. 창조주 하나님의 위대하심 보고 꼬꾸라졌잖아요. 우리를 구세주 하나님까지 보, 본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그 재물 가지고, 재물에 자유하지 못하고 재물 때문에 시험 들고, 그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웃음> 우리 하나님의 성소에 이미 들어와 있, 하늘 성소에 올라와 요 시인은 이제 모형적인 성소에 들어가서 자유를 얻었는데, 우리 이미 올라가 있어요. 그리고 거기서는 그 세상에 뭐 정신이나 위험이나칼 뭐, 그 어떤 것이라도 우리를 끊어낼 수 없다, 이 말이야. 그, 그리토의 한번 구원은 완전한 구원이라는 걸 알면, 거기 다 자유하죠. 그, 완전한 구원이라고 말만 해놓고, 여전히 그냥 세상에 대해서 탐, 탐욕을 품고, 그냥 그리토의 구, 그 구원을 모르는 거예요. 진짜 알면, 진짜 자유하죠. 진짜 자유예요 내가 이같이 음에 무지하니 주 앞에 짐승이 오나 내가 항상 주와 함께 하는 것은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들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런 겸손한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제 12번째 마지막입니다. 원래는 13번째까지 해야 마지막인데 13번째는 안 했어요. 왜냐하면 이 12번째까지 내용 속에 다 13번째 내용도 설명을 했다고 생각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서 안 했습니다. 이제 12번째. 제일 심각한 거죠, 사실. 게으른 것이나 낭비하는 것이, 쓸데없이 내기하는 것. 게으름의 문제는 8개명만 아니라 제4개명에서도 어 말했고요. 5개명의 윗사람의 죄에 대해서도 나오고 7개명이 그만한 것에서도 나옵니다. 7가지 중죄 가운데 이 게으름이 포함되어 있는 것은 충분한 이유가 있습니다. 로마 가토릭 교회처럼 중죄와 소죄로 구분하고 소죄는 고해성사로 해결 받을 수 있는 것인 반면에 중죄는 세례받을 때 주입된 은혜를 파괴하는 것이므로 것으로 설명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우리가 세례받을 때 은혜가 주입되어 원죄가 사암받는 것이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모든 죄의 사암을 받는 것입니다. 이게 주입이 아니에요. 의가 주입이 된게 아니고 늘 말씀드렸죠. 의는 선언이된 거예요. 의롭다고 선언이 된 거예요. 주입이면 주입이면 기계적이 되죠, 이제. 그러니까 주입이면 뭐 기계적으로 로봇과 같이 그냥 그렇게 살아가겠죠. 의가 정상적으로 주입됐다면. 근데 선언됐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야죠. 여전히 연약하고 세상의 악한 환경에 둘러싸여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인간 그러니까 그 선언을 믿음으로 받고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죄 사함을 받는다. 기계적으로 받는 사람들은 무법주의자들, 숙명론자들입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아니고서는 아무리 작은 죄라도 죄 사함을 받을 수가 없고 마찬가지로, 아무리 큰 죄라 회개하는 사람은 그리도의 공효로 사암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입을 시켜놓으면요, 우리가 주기도문에서, 예? 우리 시험에 들지 말게 해주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런 얘기를 할 필요가 없어요. <웃음> 하나님이 완전히 해주셨으면 끝나는 거지 뭘또 그걸 맨날 그런 걸 구하고 도움을 구하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네, 날, 날마다 날 오늘날 우리에게 이롱할 양식을 그 달라고 하는 것도 또 이웃에 대해서 높은 마음을 먹지 않고 이웃을 사해 주는 것처럼 내 죄를 사해 달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이게 선언이 됐기 때문에 그걸 믿음으로 누려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괜찮고 너는 틀려서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냥 각자 다그 고백을 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의 위로를 받아가면서, 주님의 신방을 받아가면서 그렇게 또, 어, 살아가는 거죠. 그리토를 믿는 신자는 늘 그리토의 완전한 공효를 의지하면서 날마다 죄를 회개하고 돌이켜 성신의 능력으로 죄를 이기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주입이나 숙명론으로 생각하면 이기고 나갈 필요가 없잖아요. 신령한 전투가 필요 없어요. 이미 다 끝나버렸기 때문에 소요림문도 83문에 보면 법을 어기는 죄가 모두 똑같이 악합니까? 답을 보면 어떤 죄는 그 자체로서 그리고 거기서 파생된 해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다른 죄보다 더 악합니다. 이게 성경적인 대답이죠.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고 또 그렇지 않은 죄가 있으니까요. <웃음> 대요림문도 150문이 거의 똑같은 표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151문에서는 네 가지 견지에서 어떤 죄가 다른 죄보다 더 악한지를 설명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는 저지른 죄의 성격과 특성에서 어떤 죄가 다른 죄보다 더 악하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약해서 실수로 짓는 거하고 고의적으로 내가 알고도 짓는 죄가 있잖아요. 그게 차이가 있는 거예요. 아니 어떤 죄가 많은 괴명을 동시에 위반하는 것처럼 보시면 그렇지 않은 죄보다 더 악한 거죠. 이런 관점에서 게으름은 결코 가벼운 죄가 아니다. 핑계 대기 좋죠. 이제 코로나 위기면 이 신자로서 마땅히 할 일을 안 하고 환경 탓하고. 예? 네? 밖에 나가면 사자가 있다. 코로나 위기에 있으면 사자만 있겠어요? 뭐 어마, 어마무시한 것들이 다 있는데 못나가죠. 일 안하는 거예요. 자만에서 게으름에 관한 주제를 반복적으로 다루, 다루고 있는데 그 중에 게으른 사람은 당면한 현실을 의도적으로 회피하는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잠원 22장 13절 아까 읽었는데 게으른 자는 말하기를 사자가 밖에 있으니 내가 나가면 거리에서 지키겠다 하느니라 사람 사는 동네에 사자가 밖에 있을 리가 있겠으며 사자가 자기를 지지려고그집 앞에 어슬렁거리며 다닐 리가 있겠습니까 게으른 사람은 허상을 만들어내고 그것을 핑계로 잠자리에서 벗어나지 아니합니다 이 게으른 사람은 돌 젓기가 이렇게 이렇게 도는 것처럼 돌 젓기 위에 이렇게 문이 이렇게 좌로 방바닥에 붙들어 놓아가지고 이렇게 뒤리딩 글 저리딩구나 마치 학생이 방학 숙제를 받아왔는데 이 핑계로. 음. 숙제를 미루고 저 핑계로 미루다가 아침내 개학날이 내일로 닥쳐오고 개학날 아침 에가 밝아오면 갑자기 배가 아프다 머리가 아프다 학교 가는 길에 쓰러지겠다 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학교는 혹 그런 식으로 빼먹을 수 있고 또 심지어 영영 다니지 않아도 될지 모릅니다만 인생은 그럴 수가 없지 않습니까 아무리 눈앞에 현실이 두렵게 느껴지더라도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야 할지 막막할지라도 얼토당토않는 핑계로 회피한다고 해서 현실이 조금이라도 좋은 방면으로 바뀌는 것이지, 것이 것이 지 아니지 않습니까? 오히려 바로 그런 회피하는 태도 때문에 자신의 현실은 더욱 악화되어 갈 뿐입니다. 여기에 게으름의 심각성이 있는 거죠. 어떻게 그런 상태에 떨어졌는지 사람마다 알, 다를 수 있습니다만 그런 상태에서 벗어나는 일은 빠를수록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나아가지 아니하면 집밖에 사자는 한 마리였다가 두 마리로 세 마리로 늘어날 것이고 마침내는 집 밖에는 사자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사자가 집 밖에 있을 가능성을 생각해내는 그 치밀함으로 사자가 자기를 물게 될그 지극히 작은 가능성을 생각해낸 그 집요함으로 자기의 당면한 진짜 현실을 냉정하게 살피는 편이 낫습니다. 어떻게 해서 내 현실이 이 지경이 되었나 살펴서 회개할 일을 철저히 찾아서 하나님 앞에 겸손히 아래고 하나님께서 내 삶을 받아서 친히 경영해 주실 것을 구하면서 하나님께서 날마다 보이시는 그 걸음을 내디어야 합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죄벽성으로 가야죠. 한 걸음이 있어야 두 걸음이 있는 거고 두 걸음이 있어야 세 걸음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향하는 그 순간 우리는 게으름과 권태로움의 삶에서 비로소 벗어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향하는 그것이 우리의 일이고 목적이고 즐거움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계명을 순종하는데 하나님 사랑과 이웃사랑을 위해서 담대하고 아주 힘있게 살아가야 하는거죠. 하나님을 향하는 순간부터 우리의 일상은 따분하지 않니하고 경이로운 빛을 바라기 시작할 것입니다. 우리의 일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영혼을 기쁘시게 만드는 참된 경이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믿음을 가지고 그그2만 킬로인가요? 그그2만 킬로 정도 되는 거리를 전도여행을 한 거예요. 그 당시에 뭐 교통수단도 안 좋은데 뭐 동물의 위험, 강물의 위험, 강도의 위험 얼마나 많 있었습니까? 그런데 그 두려움 없이 하나님 땅 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자신을 다 들여간 거예요. 그게 신자는 사실 구제와 선교는 필수 과목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그 그 생명 그리스도의 생명은 그 자신을 그 어디에 식인종에게도 나가게 하고 자신을 어딘 무슨 그저 원수에게도 나가게도 하고 말이죠. 주님이 낮아지시는 것처럼 이이 이 낮은 땅에 그 높은 그 지위를 다 내려놓으시고 어, 사람의 죄된 형상을 입고 나, 낮아지셨는데 우리가 뭐그 사랑을 입었다고 그러면 못갈 때가. 뭐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행하는 우리의 소명을 통하여 그 자비하신 얼굴을 우리 자신에게와 우리 이웃에게 나타내실 것입니다. 8개명은 부지런히 이러한 삶을 살라. 열심히 일해서 남주고, 열심히 공부해서 남주고, 열심히 그 지위를 얻어서 남주는 일을 해야 됩니다. 물론 그 남은 뭐, 어, 전혀 밖에 사람이 아니고 먼저 믿음의 사람들에게부터 그 일을 해야 되는 거죠. 열세 번째 내용은 그밖에 자기 재산에 부당하게 손해를 입히거나 하나님이 주신 재산을 정당하게 사용하거나 즐거워하지 않는 것. 정당하게 써야 되는데 쓰지 않고 정당하게 쓰는 것으로 인해서 즐거워야 되는데 그걸 하지 않고 엉뚱한데 다 손해를 보게 하는 거죠. 이게, 이제 재물은, 우리가, 우리가 은행의 그 경영주라고 생각해 보고, 우리가 만약 거기 직원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얼마나 치밀하게, 돈 이론이 틀려도 정확하게, 해야지. 그안 틀리면 그냥 넘어갈 수 없잖아요. 회계를 할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마땅히 남겨야 될 것을 남기지 아니하면 우리는 유구 모원이될 수밖에 없어요. 그 이웃에 대한 사랑, 공의, 그 공평, 정직 이런 것들을 하게 하기 위해서 <웃음> 건강, 물질. 그런것을 주셨으니까 그걸 잘 쓰면 팔계명에그 많은 것을 다 시행할 수 있게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